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긴 얼굴일 경우 특히나 콧볼 축소 수술을 조심하여야 되겠습니다. 빨간 화살표의 길이가 좁아질수록 파란 화살표의 길이가 길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. 코를 갸름하고 얄쌍하게 하려다가 이렇게 중안부 긴 얼굴이 돼서 성형한 티가 이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.